음, 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커뮤니티를 좀 보다 보니까 거파 양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거파 양지가 뭔지 어떤 아이템인지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거파 양지는 레이드템으로 분류되는 무기고, 이 영지 살피마리에 보면은 여기, 여기 재단에서 바이 라바를 소환해서 어 한손 지팡이를 얻고 그거를 이제 각성을 시키면 양지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좀 레이드 템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용무기나 이런걸 먹이로 먹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손 지팡이 한손무기와 양손무기는 이제 강화를 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경험치 양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손 지팡이에서 양손 방위로 각성을 하면 그걸 이제 먹이로 먹일 경우에 어, 경험치량이 갑자기 뻥튀가 되는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버그성 플레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운영자분이 뭐 딱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많죠. 왜냐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뭐 생긴 게 아니고 아주 과거부터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름아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패치돼서 막아버린다고 하면 앞무기를 아, 만드는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전에 이제 만들었던 사람은 더 적은 비용으로도 이제 무기를 올릴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차별이 아니냐 또 일부 사람은 이게 정상적인 어, 게임 플레이가 버그성인 어,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패치를 해야 되지 않나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 내용은 이렇고요 이 아이템을 구하는 방법이 그냥 가고 보스몬스터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시공의 틈이 봉인된 주문서 조각이란 걸 모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원대륙에 있는 몬스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다 이렇게 고요한 바다에 이제 있는 몬스터들 있잖아요. 걔네들 잡으면은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어요. 요거를 주문서로 합쳐서 요 주문서를 사용해서 보스몬스터를 보스 소환하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라서 경매장으로 판매도 할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이게 한6 7골드까지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패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가 시세가 떡락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2골드까지 떨어졌어요 초보자분들 뭐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이제 장비 성장에 들어가는 골드를 충당하기 좀 어느 정도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주문서 조각을 구할 때는 여기 갈대무리 땅에 보면 은 여기 한시 지역에 있는 용몬스터가 있어요 얘네를 죽이면 좀잘 나와요 다른 지역보다 저도 이거 원래는 작년부터는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뭐 레이드템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뭐 딱히 본 적은 없고요 아니면은 저걸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초 양지 만들어서 레이드템 먹이로 팝니다 왜냐면 하 용무기 같은 경우 는 착용 전까지는 이제 거래 가는 상태고 착용 후에 이제 귀속이 되는 거라 합성으로 강화를 다 해서 태초 등급 만들고 낄 수도 있는 거니까 경험치 판매용으로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패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지금 사람들 얘기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